배우 오달수가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병원 입원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16일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그는 부산 집에서 홀로 지내던 중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특 오달수는 활동 중단 이후 술에 의존하며 밥두 공기만 먹은 것으로 확인돼 많은 대중들의 안타까움과 동정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2월부터 엄지영 씨의 폭로로 인해 미투 운동의 도마에 오르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은 바 있다. 이에 그는 모든 스케줄과 일정을 취소하며 자숙에 나서면서 어떠한 활동도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오달스는 현재 퇴원 이후 가족의 간호와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전하며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모두 제 잘못이다. 저로 인해 과거에도 현재도 상처 입은 분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